도전깨기 할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PVP 형이 아니니까 에크시니르 이 마수전 전용 캐릭터입니다. 그죠 오늘은 AI한테 완전히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별로인 전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AI한테 맡겨. <웃음> 자희를 계속 스스로 해주면서 이렇게 필살기로 빡그당! 와는데요 포인 7대제 급인가 보다, 2급이 그지? 아, 저 옷도 돌대가리 자세 공부를 있는데 왜안 쓰냐? 자, 고소저거 완전 빙신저 저거 뭐하냐, 저 고소저거? 고소 AI가 완전 돌대가리네. 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름은 간데 누나 도장깨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장깨기 할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PVP 형이 아니니까 에크시니르 이 마수전 전용 캐릭터입니다. 그죠제 어, 팬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생방에서 그래도 또 늦게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 그래도 그래도 여름은분 도장깨기는 아니지 하다가. 이걸 봐버린 거지. 생각해보니까 1성부터요. 남은 생명력 비율이 가장 낮은 아군 생명력그 준비해 80%만큼 회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때리면서 피를 채우는데 1대1 싸움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피가 계속 찰 거예요. 필살기는 또 단일 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장기 한번 가보긴 할게요. 7개 대제 도장. 오늘 또 완전 동일한 조건에 파랄킹, 배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 투급 1200만을 달성했고 모든 캐릭터가 다 필살기 풀업이고요. 주력 캐릭터들. 쓰는 캐릭터들은 코스튬 다 풀업이고 계정 버프 당연히 똑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세팅해놓은 그대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풀업되어 있고 성물이 있으면 성물도 다 착용되어 있는 상태로 갑니다 자, 7대대 도장에 전출력 특정기라고 할수 있겠죠 코인 반이 나와있으면 오. 아까 보니까 코인 멜리한테도 부품이 더 높더라 이거는 어,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일단은 요거가 나가게 되겠죠 일단 우리 AI 규칙상 같은 단일 기가 먼저 나가는데 효과가 좋은 게 먼저 나가겠고 거기다 개수가 높은 게다 동일하면 개수가 높은 게 나가거든요 버프 해제만 계속 쓸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은 AI한테 완전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별로인 전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AI한테 맡겨볼게요 AI가 빙신짓 할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구스 AI가 개입을 하는 거고 지금 이럴 땐 차라리 AI 대 AI가 나올 수가 있어요. AI 니 판단대로 해봐봐. 이렇게 냅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서 저 누나가 아무래도 자기한테 피를 회복하면서 지금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이게 변수일 수 있어요. PVP 캐릭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힐이 있어가지고 자힐을 계속 스스로 해주면서 이렇게 필살기로 빡! 그당! 와, 센데요? 자, 라운드 2는 코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 요번엔 또 코서가 높네. 오, 야, 약간 진짜, 뭐랄까, 고인 7대제급인가 보다. 2급이 그지? 그래서 어떤 때는 본인이 후턴이기도 하고 선턴이기도 하고 이럴 걸 보입니다. 완전 오토로 오늘 갈게요. 완전 오토. 제가 손 뗍니다. 오토 누르고. 자, 뭐고? 오토 누르는데 왜 제가 왜 아무것도 안 하네 방금? 펜 넘겼어요? 오토가 요즘 그런 짓도 하나. 뭐 합쳤나? 오토야. 아저어떻돌 때가려서 공부를 있는데 왜안 쓰냐? 이래서 구스 AI가 이제 도입이 된 거고요. 근데 구스 AI도 실수를 많이 해요. <웃음> 미안하지만 이게 기계가 실수하는데 사람은 어딜 하겠나형 나이도 있고 이러고 실수하는데 왜 오늘 AI 한테맡기냐면 다시 설명하자면 요르몬 간드의 스킬 중에 두개 중에 뭘 써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람적인 판단이 들어가 버리면 안되거든 오히려. 내가 피가 모자라면 나는 힐 하고 막 이럴거 아니야 사람 판단을 빼고 AI 대 AI로 와 좋습니다 서로 빵와 근데 역시 피사기가 아무리 지금 고서가 우세속이라지만 그래도 요름문간드 누나 피사기가더 셌어요 그 다음에 채찍 때리면서 본인이 자의를 할텐데 얼마나 안볼까? 수치가? 어, 뭐, 가 깨, 깨 올랐는데? 풀핀데? 우리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자, 고서저거 완전 빙신저저 빈신적... 뭐하냐, 저거 고서저거? 고소 고서 AI가 완전 돌대가리네. 아. 자, 라운드 3는 코인 멀리 누나가 나와 있습니다. 둘이 동속이고요. 멀리 누나. 팝팝팍이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간누는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진짜? 본인이 역속인데도 방금 이겨냈고, 팍! 팍! 때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회복기를 많이 쓰네. 회복기를. 그치? 회복기가 우선시되네 AI가 판단할 때. 자, 이건 경고다 하면서 팍팍팍 던지고 있고요. 어, 셉니다. 3만 나오고 있고. 헉, 삽... 필살 만들었어요. 멀리 누나가 이게 또, 잘하거든. 잘... 야, 여기 또 버프 해제를또 쓰네. 아, 이성에서 버프 해제 썼구나. 어, 지금, 지 똑똑한데? 장난을 여기까지 해서 빵! 때리는데, 공불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 카드가 다 새카맣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 여기서 막히나요? 아, 구스의 40등급표 보셨는지, 보신 보셨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둘 다, ST여죠. ST여고. 순위가 누가 높은지는 본 사람 만 알겠지. 비밀비밀. 어쨌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이번에 버퍼 해졌으네 AI도 지 맘대로 쓰네. 방금 솔직히 내가 인간이었다면 내가 스타 했다면 또 시를 썼을 거야요 자희를. 만약에... 어 근데 지금 뭔데? 아니. 여러분 같은 누나, 진거 아니었나? 나, 진, 지... 뭐고, 이거? 왜 피가 저렇게 많노? 나는 이제 마무리 멘트 지금 치고 있는 느낌이었어. 어? 자익도 하네? 왜냐면, 공불 당할 때, 빵! 봤을 때 피는 조금밖에 없었고, 스킬 다쓸까맣기때 끝난 거 아니었나? 뭐고? 안 끝나는 왜? 빠빠빠. 지금 버봐 딜도 세잖아. 멀리 누나, 지금. 멀리 누나 또필살기예요 이렇게 된다고? 저또 자일합니다. 자, 일이 상당한데? 자, 필살기 준비됐고요 어, 요럴 때 봐봐. AI 도끄하 돼. 어, AI가 요럴 때 필살기 대치 상황일 때 필살기 안 씁니다. 필, 각을 해요. AI 많이 발전했안 보자 그래, 끝내지마. 진짜 요새. 어, 와, 삼성으로 채치국수 때리고 있고요 3만 7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여름문 누나는 필각이 없고, 멀리 누나 필각이 있다.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여기서 여름문 간드 필살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문제는 여름문 간드 누나 필살기를 계속 준비하면, 멀리 계속 필깍 하느라 자기가 필살기를 못쓸 거예요, 그지? 와 이렇게 또필깍나가거든요 파파파. 근데 그채고 후드로 치는 게멀린누 나의 파파팍보단는더센 거야, 확실히 더 세고 자일스킬이 나갈 때는 자일도 되고 이 봐봐 자일스킬이 어쨌든 한씩붓고 이러면 나간단 말이야, 팍팍 때리면서 이게 지금 반복격 있으면 필살기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필깍 나가고 있고 자주 보던 장면이죠. 어, 구스 AI가 해도 이렇게 돌아가, 근데. 확실히 아, AI가 해도 역시나, 와! 와, 나는 솔직히, 나는 솔직히, 나는 솔직히, 여러분 누나가 이기기 바라, 바람... 멈춰! <웃음> 4번 타자죠? 나태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 누나가 나태킹까지 잡는다 이러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제 우세속이라서 잘하면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단합니다. 그러나 석화가 걸리면서 여러분 누나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합쳐지고 있고요. AI가 이제 합치는 약간 띨빵해 저렇게 합치면 두 개가 합쳐지겠네 저렇게 합치니까 하나밖에 안 합쳐지잖아요 자 어쨌든 AI 오늘 완전한 AI로 간다 이 말씀이고 킹 지금 포실제이전하아 쓰고 있고 자 버프 해제 버프 해제기를 쓰고 있습니다 버프 해제기가 딜은 더 세니까 그지 자킹 피자에 못 막나요 아 끝납니까 이거 이렇게 못 깨질 것 같은데? 자, 우세 속이에요 여러분 누나가 솔드 네. 뽀키야 끝날 줄 알았다 그래 와자 다음 코인 다이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누나 지금 올킬 죽입니다 물론 이제 이 뒤에 강력한 형이 있긴 하지만 오 어쨌든 PVP 캐릭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캐는 신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코인 다이앤 아마 공불 아이고 이걸 쓰네요 아, AI가 좀 발전했나 했는데, 이자이 여전하네. 공부를 썼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자, 그러나, 완전한 AI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다 약간 딜방하거든요.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자, 코인 다이엔 와, 이걸 쓰네요. 전체기가 우선, 우선시 되나요? 상대 버프가 없는데도 파열기를. 자, 수 버크당. 와. 이 누나, PV, 캐릭터 아닌데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거야. 어, 이 누나가 자이라면서 피사기 1인기다 그러면 다이다일 잘 까지. 자, 근데 진짜 다이다이를잘 까는 캐릭터가 이제 나오고 말았습니다. 코인칠레제의 어? 어떤 숨은 장 에스카 노르 형님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문간도 누나가 어렵지 않는가. 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제가 모든 캐릭터 애정도를 다 해보면. 역해 중 1위가 여름 문간도 누나라 하더라도 에스카노르 형님을 가장 사랑하는 어 약간 남자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알제? 사실 등급 패스 이번에는 에스카이 님 뺐어요. 에스카이 님을 넣어버리면 또 무슨 남자들도 좋아하나 이게 되기 때문에 자 에스카이 님 피자기 준비됐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벌써 마무리인가? 아 벌써 마무리네. 누나 진짜 제가 누나 정말 좋아하지만 제가 사실 진짜 좋아하는 멈춰. 형이 한명 있거든요 멈춰 이 형을 제가 좀 많이... 만주... 어 잠깐만 어? 어필살기 준비했다 보니까 필각이 우선시 돼서 필살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실 끝난 건데 그래도 AI의 법칙 필각이 우선시 된다는 라 법칙 때문에 필각이 먼저 나왔고요 자 오히려 에스깡 님이 필깍기가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피사기를 쓸 걸로 보이고 그렇죠. 이게, 이게 당신의... 아형 조금만 살살 때리자 아형왜 어, 이렇게 세게 때렸어 약간,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약간 가슴이 좀 아프네요 이상하게 오늘 조금 이상해요 내가 자 계속해서 이제 어, 코인칠레즈의 마지막 코인마멜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내가 모르겠어요 코인마멜 이길 수도 있어요 코인마멜이 우세속이고 폐도 잘 풀려 가지고 필사기 게이지도 많거든 요거는 아마... 아니야, 어, 모르겠다. 그냥 해봐. 내가, 내가, 뭐 모르겠어요. 아, 우리 누나,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일단 주때렸고요 33,000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3 3 0 0 나오고 있고, 피사의 벌로 만들었어요. 얘 누나가 질 생각이 없나? 어? 자, 멜리는 거기다 가또 점화를 안 붙이고 그냥 일성짜리 하나 썼어요. 자, 좋아싸우면서 이거... 봄, 어? 내가, 내가 잘못한거 없다. 내가, 내가 잘못한 없다. 잘못한 없다 내가 잘못한거 없다 진짜 AI인데 AI 내가 잘못한거 없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차라리 AI인데 AI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제 너무 편해 아니야? 진짜 내가 잘못한거 없지 근데 패가 여러분 간주느 너무 잘 불리 붙는데 와뭐 아니 이랬거나 저랬거나 PVP 전용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잘하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뭐 페스티벌 도장을 갈, 찾아갈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스페셜 매치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로멜이 나와 있습니다 이누나가 일단 로멜에서 투급했을 때 밀리니까 로멜이 먼저 손톱을 잡으니까 로멜이 훨씬 유리하겠죠 자 오토 오토 빠집니다 자 들어간다 자, 돌진기 와라락 착닥 로멜이 우세속이기도 하고 많이 맞았을 때 랭업 될 수도 있고 로멜이 필살기 나오면 끝나기 때문에 아마도 자 그러나 이누나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자위를 하면서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로멜이 랭업이 되고 말았고 생거 나가겠죠 아마 어 AI가 그래도 그 정도 판단은 잘 하네 빡빡 빡셉니다 55,000 자착빠바바바바바 하는데 이거는 안 돼요 이 누나가 페스티벌 도장 깨기 갈 정도 급은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뭐로맨을 이겼다 이러면 페스티벌 도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그래도 PVP용이 아닌데 상당히 잘하신다 정말 강인하고 이쁜 누나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투파이